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요즘 자영업 폐업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자주 들립니다. 내수침체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준비를 해도 내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혹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폐업하는 건 아닌지, 요즘 많은 고민을 합니다. 창업은 언제나 고민의 연속이죠? 창업과 폐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희망의 출발이고 누구에게는 절망의 한숨소리가 될수 있습니다. 다 성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생태계입니다. 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 폐업을 하게 되는데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매년 창업하는 기업 중 절반 이상이 2년 이내에 폐업하여 상당히 높은 폐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폐업할 때에도 세금신고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나중에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를 당하지 않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폐업시 세금신고에 있어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켄씨는의류소매업을 하면서 연간 3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k 씨가 폐업한 해의 매출 실적에서 의류매입액과 인건비, 임차료 등 지출한 비용을 따져보니 적자로 계산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자로 폐업한 경우에도 k 씨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일반 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는 과세기간 개시일인 1월 1일이나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을 할 때에는 폐업과 동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폐업 사실을 표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부가치세 신고를 할 때에는 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예정고지세액 등을 차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계산 사례를 통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알아보겠습니다. KC는 2016년 5월 16일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폐지하고 그동안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KC는 세금계산소와 신용카드를 통해 매출세액 1,300만원이 발생하였고 매입세금계산소와 신용카드를 통한 매입을 통해 매입세액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세액 100만원이 있으므로 KC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300만원이 됩니다. 위 사례에서 KC는 사업 폐지일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수입은 1억 3천만원인데 총 지출은 1억 5천만원에 달하여 인건비나 기타 경비까지 감안하여 계산해보면 적자가 발생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됨으로 인건비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 없는 경비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려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K씨가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를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동안에 대하여 연 10.95%로 계산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앞에서 주어진 예제에서 KC가 폐업을 하면서 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1년이 경과한 경우 부담하게 될 부가치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KC는 납부할 부가치세 300만원 외에 납부할 세액 3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 60만원을 물게 됩니다. 또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는 동안 부가가치세 미납액 300만원에 대하여 연 10.95%의 이율로 계산한 32만 8,500원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KC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의 1%에 해당하는 180만원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게 됩니다.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납부할 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됩니다. 앞에서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폐업자의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과세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과세기간인데 비하여 폐업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가 소득세의 과세기간입니다. 폐업자는 폐업일 다음 년도 5월 31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자가 폐업일 다음 년도 5월 31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지세 무신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되고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10.95%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에서 업종별로 정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실제 사업상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경우 납부할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함께 부과되므로 사업을 폐지할 때에도 실제 발생한 경비를 모두 반영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소고기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매달 적자에 시달려 폐업을 고민 중에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네네. 권리금 조금이라도 건질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아, 그, 우선, 좀,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죄송, 어, 죄송합니다. 그 폐업신고 관련해서 제가 뭐 자세히는, 법적인 절차는 모르나,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관한 세무서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을 하면서 이제 어,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것 같고, 사실 그런, 뭐, 법인을 새로 설립한다든지, 어, 폐업 뭐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간단한 절차는 인터넷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는 거, 그리고 그게 좀 어렵다면, 세무사나 법무사 있으시면 직접 연결해서 어 절차를 올바른 절차를 밟으시는 게 가장 추천을 드리는 길이고요. 권리금 관련해서는 사실 그거는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 해당 위치가 사실 뭐 부지가 좋은데, 어... 뭐 음, 음식점이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일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 결국 대표님께서 거기를 얼마큼 잘 어, 부동산 준비하시는 분이랑 잘 포장을 해서 어그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어 이러, 여기 들어오시면 어떠한 것들이 매력적인 거고 네. 결국 상권 분석이죠 그런 것들이 좀잘 되면 은어 결국 내가 누가 봐도 저기 저 자리는 괜찮다라면 결국 권리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어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주게 되므로 주식회사를 운영하다 폐업하는 경우 회사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회사의 밀린 세금을 납부하도록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란 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세금을 회사의 재산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그 회사의 과점주주에게 회사가 밀린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그 회사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는 것으로 6촌 이내의 친척과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소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회사가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밀린 세금에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제에서 KC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동생까지 합하여 회사 주식의 9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합니다. 친구는 과점주주의 주식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과점주주별로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회사의 체납세액 3천만원에 주식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폐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나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뜻하지 않게 많은 가산세를 물거나 내지 아니하여도 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하므로 폐업 시에도 세금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겠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되나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미납된 세금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생하게 되는데요.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납세자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세금은 소멸하게 됩니다.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회원권 등의 재산이 있는 것이 발견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됨으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7년 이내에 부가가치세나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한 경우라도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잘못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세금 부과가 될수 있으므로 세금 신고 시에는 빠뜨리는 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세금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나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